<웃음> 지금 바닥 찍고 <짚고> 있는데. <웃음>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, 저 카메라. 이거 잘 만든 거 같아. 새둔 네. 게. 아, 근데 작가님이 말 많이. 아, 오늘 이거 스튜디오에서 오, 촬영한다고 돼. 새나게 최초로 헤어 메이크업 하고 하잖아 아, 어디 샵이에요 압구정에 있는 곳. 아. <웃음> 상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근데 하고 안 하고 차이 진짜 많이 나. 아, 진짜. 음. 여기 한번. 이기 찍어도 되나? 나 이렇게 아, 아니 이렇게 어...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멋있는 카메라랑 이런 게 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인사 한번 해 주세요. 우리 영양학 전문수의사 아, 저보 네. 조재에서 대입. 맞을 것같겠 아니요. 지금 찍고 있어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거> 아니에요,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 아니. 그 카메라 있죠? 아, 카메라 보아 아, 형. 네. 변쌤도 안녕하세니다 <웃음> 잘못 봐가지고 민트색 입고라 가자 보내주셨고 <웃음> <후루룩 보잖아>. 아니, <웃음> 아니 잘 봐야지 바탕이 민트색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후루보다 민트색을 입고 오세요 그아 오케이 같이 음. 민트면 <웃음> 얼굴만 왔다 갔다, 갔다, 갔다 그치 크로마키 하려고 한 거지 크로마키 완전 크로마키 촬영이 될 뻔했죠 유령 달걀, 달걀 귀신처럼 될거했지 그 급하게 아까 바, 그 뭐야 1층에서 입었어요 딱. 어 슈슈네 오셨다 이제 시작입니다. 안녕 아 저희가 네, 네. 정말 오랜 만에. 거의 그렇죠? 네. 한달 만에. 죠리 만에. 만에. 우리 만에. 우리 만에. 우2 2.2, 2.2 2에 우리 만리리 만에. 우 한번 재볼게요 혹시 모르 왜 쉬었다고요? 근데 <웃음> 아, 잘못 거 아니야? <웃음> 어 원래 사람이어해요사람이요사 강아지임에도 식빵 자세를 하고 있는데 <웃음> 위에서 보시면 강아진데 식빵 자세라고 있어요 <웃음> 이 <치중이야. 웃음> 세상에 개는 없다! 고맙습니다. 어, 고맙습니고습니 나루도 가겠습니다. 아, 아니 혹은 저희는 날신하게 나올 거 같아요. 진짜로. 진짜로 아니, 제가 작가님한테 얘기해서 백종원 백종원 <웃음> 선생님처럼 <웃음> 계속 잘 빼고 있는 네, 확인할 네. 거예요. 아니 저는 잘 네. 빼고 있는 게아요 제가 겨울다. 움직이는 게 진짜 달라진다고요. 아, 완전 달라졌어요. 네. 네. 움직이는 게 달라진다고요. 어, 이, 어, 이 어, 뒤에 어, 엉덩이가 어, 흔들리지 어, 않고 어, 걸어요. 아프지 않아서. 확실히 그 형님들과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. 선생 어떻게 오늘 촬영 잘된거 같으세요? 네, 아, 네. 아쉬운게 좀 마루 마루 진짜 열심히 한거 제가 그러니까. 아, 아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연락하면서 병원에서도 와다 그러니까. 검사하고 하는데 한, 달, 한 2주에서 한달만 더 했으면 마루도 칸이만큼 빠졌을텐데 음.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진짜? 앉으라고 합니다 네. 아이 야 머리가 뭐예요? 리본? 머리 <목소리> 오늘, 오늘 네. 마지막 촬영이라고 리본 칠러 <웃음> 슈슈 먹을 거에 미련이 많아가지시 슈야! 어디 가려고 슈? 지효님 보러 갈거예요 그때 시야? 슈슈 좀 빠진 거 같기도 한데 근데 나는? 터름이라서 그런가? 예 네, 몸무게는 아. 얼마 안 빠졌어요 아 진짜? 네. 아, 몸 뒷모습은 진짜 <웃음> 왜 우리 선발대회 때 선생님 그러죠? 통나무 통나무 근데 너무 귀여워 귀여워 얼굴은 너무 귀여워 얼어도 좀 오실 수 있게 계산라 <웃음> <웃음> 네, 제가 가, 제가 갈수 있어 가지고. 네. 네, 저저제가님한테제 번호를 물어 들어 들어봐야 요 아마 다음 달면가라할것같아그렇니게되면 얘는 빠지될 텐데. 형이래요. 형인의 채팅. 우리 우리가 개결에속도할 거거든요. 그때 불시에 갈지도 몰라. 아, 그래. 규칙 지켜 야 돼요. 언니 얘네도잘신청할 거예요. 2 개월만에 좀 빼시고요. 2 개월만에 좀 빼시고 우리 2 개월 뒤에 가가지고 재등 빠져 있는 모습이라 행동 아네 들어가세요. 행동 변환 그거 교육하는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 전에 이번. 딸 아니면 9월 초에 병원 오셔서 검사해서 혹시라도 놓친 거 있으면 다 잡아 서으 음. 음. 그래도 아, 조심. 네. 조심해야 돼요, 세트는. 야, 보죠, 좀. 우리도 분리불안 있죠? 네. 그러니까, 어, 분리불안 심한데, 어?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얘네. 얘가 그래서 아. 카페 아무 가요. 지 그러니까. 볼래 조금만 기다려. 드디어 <웃음> 요즘 요즘 촬영이 짧아서 지금 연속 두 개가 촬영이 짧아서 네저 퇴근합니다. 아네세나게 아, 두만 아, 특집 아,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잘잘 나오겠죠 우리 재밌게 나오겠죠. 애들도 제가 다른 아이들도 촬영 끝나도 계속 건강은 잘 책임지겠습니다. 안녕.